모두들 터라입니다. 네. 코핑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곳이 있어요. 예. 여기서 투믹스를 인수를 하고서 미국을 간대요. 무슨 얘기냐면 투믹스를 인수하고 네. 여러분들 각메다가 어디 업체 플랫폼 회사 이름 나오게 되면 갑자기 급작에 식고 이 흥미가 사라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음. 그냥 편하게 설거지하면서 뭐 이렇게 뭐 손톱 발톱 깎으면서 들으시면 나중에다 어 그런 회사가 있었지라는 게 되게 도움 되요 실제로 어떤 음. 얘기 들어보시죠? 네 코핑 커뮤니케이션즈는 제작사입니다. 네네네 제작사고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작을 간편화하는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요런 네. 걸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뽑고 계십니다. 지금. 네 진짜 지금 거의 진공청소기에요네 업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뽑고 있고 네. 드라이브를 쎄 걸고 계시는 곳입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어, 한국 법인을 지사로 만들고 네. 미국 법인을 본사로 만드는 걸 하면서 이름을 옆에 있는 오른쪽에 보이는 테라핀 스튜디오로 바꿨습니다. 네, 많이들 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 그 미국의 본사를 만드는 건 네이버웹툰도 그렇게 했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당연히 여기가 원류다라는 게 별개입니다.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쪽을 본사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이런 걸 플립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뒤집는다고. 음, 네. 플립을 한 거고 플립 아니고요. 네, 이렇게 <웃음> <웃음> 투자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투믹스를 인수했어요. 투믹스는 음. 웹툰 플랫폼이죠. 그렇죠. 응. 웹툰 플랫폼을 인수를 했고, 제작사가 이제 플랫폼도 가지게 된 거예요. 음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NPXP라는 그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네. 여기랑 같이 해서 1120억 원을 만들었고, 그 돈을 뭐. 이제 투믹스에 주고 투믹스 가져와라고 한 거죠. 기꾼을 아. 교환한 거죠. 근데 이 돈이 NPXP 이 사모펀드가 670억 정도. 그리고 테라핀 스튜디오 코핀이죠? 네. 여기서 450억가량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어, 합자, 이거 합자회사가 된 거군요. 네. 그 제작사가 플랫폼을 보통 예전에는 만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작사와 플랫폼이 같은 회사, 같이 묶여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작사에서 만든 걸 안정적으로 올릴 수, 연재할 곳이 생긴다는 거니까 당연히 모두가 원해요. 그렇죠. 바, 거꾸로 말하면 플랫폼들도 제작사를 갖고 있고 싶고요. 음. 안정적으로 이제 자기들 만,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음. 당연히 그두 개가 붙어, 붙어 있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안 좋은 점도 있고 위험한 점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 분명히 있고 우리 한번 큰 무역 큰 중원 나가서 싸워보고 싶다 하면 당연하게 저런 걸 원하죠. 그렇죠 플랫폼 입장에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안정적으로 ip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안정적으로 ip를 공급받는 게 자기들이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음. 내가 예를 들어서 무협이 부족해 네. 그러면 우리 제작사한테 무협 좀 만들어줘 라고 부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할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이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거기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게 단점이라 할수 있고. 음.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은 판단을 한 거죠. 지금 분위기 에서 내가 업계 1등으로 가가지고 막 얼음 대륙을 깨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앞에 간 애들이 있어. 나도 거기 큰 데서 한번 음. 크게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제작사를 끼고 가서 안정적으로 좀잘 팔리고 있는 것들 위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음. 세빙선 지나간데 내가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음. 네.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동안 플랫폼 이제 사거나, 플랫폼을 사거나 네. 아니면 플랫폼을 만들 때 필요한 돈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 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한 7, 8년 전에 2015년 정도만 해도 최소한 40억 원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음. 지금은 천억 단위에요 많이 떴네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나도 웹툰 잘 되니까 웹툰 플랫폼 음. 만들어봐 야지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잘 그때 살아남았으면 지금 이제 대박이 난 건데 그쵸, 이렇게 대박이 나는 투믹스처럼 하지만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음. 그러니까 좀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음. 제가 좀 눈, 눈여겨본 건, 이 NPXP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NPXP의 모기업이 NPX Capital이라는 회사인데, 네, 네, 네. 2016년에 설립된 글로벌 투자사예요. 네. 근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곳이 AI 기반 그, 에듀테크? 그러니까 그 교육 사업이랑 테크를 함, 접목시킨 거죠. 음. 이 기업, 리드라는 곳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 핑크, 핑크퐁 한 퍼니. 어? 아기 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아 아기 상어의 투자자, 투자사예요? 네. 오. 그러면 글로벌 IP를 굴려 병 경험도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그, 테라펜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AI 개발, 네. 이걸 도울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어요. 어? 어 재미. 그러면 약간 재밌는 상황이 네. 벌어지는데?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죠. <웃음> 그래서 뭔가 잘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금 관심을 가져봅시다, 여러분들. 네. 다만 이걸 관향 반길 수 있냐 웹툰계에 발담고 있는 입장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위험성들 때문에 그렇죠. 제작사가 플랫폼을 가지는 거나 플랫폼이 제작사를 가지는 것을 환영하고 박수치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렇죠그좀어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라고 하죠 적절한 수준에서의 그 미지근한 응원을 보냅니다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웹툰이 많이 올라오고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많이 노출되는 그 선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네이버와 카카오만 알고 있으면 어떤 종류의 기회가 오거나 어떤 종류의 네트워킹이 생겼을 때 생각보다 좋은 기회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머릿속에 귀, 귀함을 이렇게 걸쳐는 둘만한 이름들, 음. 테라핀 스튜디오라거나, 뭐, 투믹스라거나, 코핀이라거나 이런 얘기를 들,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음. 최재원 님께서 네이버 웹툰은 제작 스튜디오가 없나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그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저도 덕분에 새로운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네.